서필환 내용 92개 대학원 최고, 최고위가정 초청강사로 연예인보다 더 많은 홍보대사 기, 위촉기록 5천번 강의 목표를 갖고 현재 3,110번의 강의기록 현재 진행중 내용은 위아같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천0번의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마다 큰들을 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또큰들을 올리는 대한민국의 최초 큰들하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박혜영 우리 회장님과 조용가 본부장님, 그리고 백명직 우리 회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5천0번의 강의 중에 이제 62% 3,110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새로운 목표 하나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5,928명의 명강사, 강사를 탄생시키겠다는 그 사명으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명강사 최고의가정 5기를 마치고 6개, 지금 40명을 모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이 바로 강사인데 헌과 그리고 영혼을 바쳐서 그분들에게 변할 화수 있는 명강사 모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명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석균환 성공사관학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